내가 쏘는 거니까 아주 실컷들 뭐아 덮고 아아 쓰면서 생색해요 아 지주 아우 맛있겠다 아이고 아안 지줍냐 이것들라아 아 새로 생긴다 다 샌빙이네 야 죽으라고 야야 뭐 하자는 거야, 이것들? 고사진의 나이. 단다단다다 지금인데. 엎친다. 이거 내가 부어야 되는 분야기야 죄송해. 요 같아서 못 따지겠어. 요